어? 응? 있냐? 잠뻑하이 어, 없었어, 이제. 어. 그때하고 이제 조금 틀리지, 이제. 응. 어. 오! 놀랐네. 자. 아, 왔다. 아, 네. 가자 가자 가자. 예. 가자, 가자. 예. 예. 예. 예. 예. 네. 네? 까까? <웃음> 뭐 까까? <웃음> 어디? <웃음> 저기? 저기? 응각까가니고 과자 소리야? 네거까 내가 봤어 응 까까까까 과자 계란찜이네? 나중에 아까 신발 있거든? 신발 챙기지? 빵! 빵! 아니, 가져올 거야. 계란을만들지계란한번 부어주세요. 음. I'm being alone. I don't think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 야 밥밥 아으음 아 이거 다 깨끗이 열됐습니다제 어디로 가볼까? 두개다 물어 물론 좋은 데 먼저 보자 보자 맞아. 왜 여기 좋은 데 먼저 보자 아인이가 돌아다닐까? 어. 전환잔디 와아 그자 너무 살아났다 음 좋네 오늘 혼자 뭐 자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면 믿을게 밑에는 뭐 <웃음> <웃음> 좋네 또 함께 여행 응? 아 토끼 가 토끼 어? 너무 귀 이쁘네 토끼인 줄 알았다 음그 아예, 진짜, <웃음> 아빠 <힘이다>. 엄마 엄마 오빠 <웃음> 양은 눈비 <늠비>, 양은 눈비 <웃음> 저렇게 하다 나중에 힘없다 이가 어? 기가 어? 길이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좋네 와 좋다 아, 이간지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나도 몇 아, 그 분이 왔어요어 <웃음> <웃음> 애가 몇 살이에요? 아, 이제 살 지났어요 속분가봐요그니까 아니 딸이에요 아, 아이 표정이 과자만 좋아 예쁜 딸이에요 아니 얘가 막내야지 첫째, 둘째, 셋째 <웃음> 뭐야? 너무 심하잖아 아장인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빠다 신나 아빠야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웃음> 빨리 오세요 여러분 가 아, 빨리 와 빨리 오 빨리, 빨리, 빨리 오세요. 아 빨리 오세요. 빨도 빨리 오세요. 게 하고 있어. 정말 내비요빨어요 응? 아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요 여기 해발 750m. <웃음> 네. <웃음> 뭔요리야 아, <웃음> 여러분 리오했습니다 인천. 뭐 빨리 리 힘들었어. 말도 꼬이고. 말도 꼬이고. <웃음> <목소리> <목소리> 아, 또, 오는 길다 있네. 무인 발권기도 있네. 나뭐 태우면 되겠다. 저 그러면은 뭐, 뭐, 딱 그런 부분이에요. 뭐, 거 갈까? 아니, 이게 엄청 커가지고 있잖아요. 응.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응. 그냥, 그냥 가자, 굴대. 어 그냥 가자. 그런데 응? 네. 아이 가 좋아하는 오리 보러 가자. 어? 와, 와, 멋있다. 찍어 아, 줘. 오빠, 저기 오리 보러 가자. 여기 바로 앞에. 어디? 오리. 진짜 너무 귀여워. <웃음> 저토끼를꼭 지고 있는 거 봐라. 아, 아니 목따라네서 아까. 아까 아까. 가자. 우리 꽃으로 가자. 꽃으로. 어, 예쁜 꽃으로 가자. 음. 아이템도 잘 봐요. 제가 해줄 텐데. 오빠야안녕 <목소녀> 네, 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녕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 아아 아이고 아이구, 올라타. 어? 아? 어, 아이 타다